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카페2 4의 새로 나온 기능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카페24 쇼핑몰 창업하시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메뉴에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요. 이 카페24에서는 스마트 모드라고 하는 새로운 디자인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관리자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스마트 모드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입하셨을 때 처음 모습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이스타 처음 스마트 모드를 이렇게 여시게 되면 환영한다 라는 웰컴 메시지를 처음에 보실 수가 있죠. 그런 다음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다음 단계의 스마트 모드가 어떤 것이다 라는 간단한 설명이 나옵니다 바로 다음 단계로 또 넘겨서 여러분들을 확인하시게 되면 쇼핑몰의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인적사항 회사의 자료 내용을 쓰게 됩니다 이 내용을 쓰신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수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내용을 충실하게 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쇼핑몰 명과 대표자이명 그리고 대표 전화 대표 이메일 주소만 필수적으로 적어 주시고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배송 관련한 사항이 일반적인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포맷으로 미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나중에 수정하실 수 있으시니까 기본 포맷을 일단 유지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여러분들이 이제 무통장 입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사업자 계좌가 없으시다면 스킵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저장을 이제는 맞춰 주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초기 세팅이 다 완료되었다 라는 이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완료 버튼을 누르시고 메인 페이지 스마트 모드의 메인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페이시다 스마트 모드의 메인 화면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왼쪽 편에 있으신 메뉴들은 기본적인 쇼핑몰의 세팅 메뉴가 나와 있고 상단 부분에 나와 있는 메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관리하실 때 사용하시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나와 있는 메뉴는 여러분들이 주문이 들어온 오늘의 현황을 눈앞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서머리 된 화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운영하시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센터와 그리고 공지사항 부분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왼쪽에 있는 메뉴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메뉴 첫 번째에는 상품 관리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품에 대해서 내가 등록을 하고 상품 수정을 하고 조회를 할수 있는 메뉴이기도 하고요 이 상품들을 어떠한 분류, 카테고리에 상품을 넣을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메뉴이기도 하죠 쇼핑몰 메인 페이지에 상품을 노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쇼핑몰 메인 진열 관리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상품을 진열을 하실 수 있는 메뉴도 상품 관리 메뉴에서 가능하겠습니다 바로 다음에 있으신 주문 관리라는 메뉴에서는 전체적인 여러분들의 주문, 들어온 현황이라든지 취소 관리, 반품 관리 등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쇼핑 상품에 대해서 주문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고객관리 같은 경우에는 내 쇼핑몰에 가입한 회원들이 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등급을 변경하시거나 그 고객에게 혜택을 주시거나 하시기 위해서 이 자료를 보실 수도 있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그 고객이 어떠한 상품들을 지금까지 사갔는지에 대해서 고객의 패턴이나 CS에 대한 관리들도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메뉴는 게시판 관리 메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후기가 올라온 그런 내용들을 관리할 수 있는 메뉴가 이 게시판 설정 메뉴에서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메뉴는 디자인 관리인데요. 아무래도 카페 이사 디자인 쇼핑몰을 하시다 보면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텐데 이 디자인 모드에서 간단하게 설명 어, 여러분들이 편집하실 수 있도록 카페 이사 스마트 모드에서는 조금 더 디자인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조금 다른 강의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모션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고객들에게 줄수 있는 쿠폰이나 혜택 같은 것들 그리고 적립금들을 여기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메뉴는 통계 분석인데요. 통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문이 들어왔다. 내가 얼마만큼 돈을 벌었는지에 대해서 매출을 관리해 주셔야겠죠. 이 메뉴에서 여러분들의 매출과 여러분들의 상품이 어떤 부분이 잘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상품 분석까지 같이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메뉴는 앱 스토어 메뉴입니다. 앱 스토어는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운영하시면서 메인 페이지에 팝업을 띄운다던가 아니면 중간중간 이미지를 좀 노출을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프로모션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싶으실 텐데요. 그 메뉴를 쉽게 설정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 쇼핑몰에서 운영하지 않는 다양한 기능 예를 들어 톡톡 상담이라든지 뭐 카카오톡 상담이라든지 이런 고객들의 상담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위젯 형태로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카페24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켓통합관리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마켓통합관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쇼핑몰에 있는 상품들을 지마켓이나 옥션, 뭐또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 등등의 다양한 오픈마켓이나 해외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해서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한마디로 카페24 하나에서 여러 개의 쇼핑몰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마트 모드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을 노출하고 있는데 좀더 프로 모드에서 있는 메뉴보다는 좀더 간단하게 메뉴들로 축약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쇼핑몰을 운영하실 때딱 도움되는 내용들만 이렇게 모여져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있는 메뉴를 잠깐 다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위쪽에 보시면 모드 전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모드 전환은 지금 보고 계시는 스마트 모드에선 좀더 간단한 메뉴를 봤다면 프로 모드라는 모드로 전환을 해서 예전에 있었던 관리자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 모드에서 관리하지 못했던 좀더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 모드 전환을 이용해서 프로 모드로 전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쇼핑몰 바로 가기라고 하는 메뉴가 바로 이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PC와 모바일 형태의 여러분 쇼핑몰을 세팅해 있는 모습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보여주는 나의 쇼핑몰의 모습을 이 바로가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옆쪽에 나와 있으신 설정이라는 메뉴를 이렇게 눌러 보시게 되면 기본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에서는 여러분들이 초기에 세팅했었던 그 메뉴에서 우리가 고객센터에 대한 전화번호라든지 아니면 내 쇼핑몰 회사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수정할 수 있는 게이 기본 설정 모드에서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으신 대표 운영자님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는 여러분들의 쇼핑몰의 정보나 그리고 로그아웃 할수 있는 버튼 또는 부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메뉴까지 이 메뉴에서 같이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옆쪽에 나와 있는 버튼은 카페24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로 해서 어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바로가기 기능 카페24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기능들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가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페24 메뉴들은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페24 스마트 모드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메뉴들로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끔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늘의 매출 현황, 주문 현황, 취소, 교환, 반품, 환불, 관리 이 메뉴들에서 여러분들이 내 주문이 들어왔다면 이 숫자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메뉴가 있다면 이 화면 자체에서 나의 상품에 대해서도 바로 가기 메뉴로도 사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스마트 모드 한번 인트로 페이지부터 여러분들이 같이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상품 등록하는 메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나쌤이었습니다.